자, 목적어 한번 읽어볼게요. 목적은 어떻게 구별한대요? 해석했을때 을을 덩어리. 정보를... 그렇죠. 자 그러면 여기이 명사 구별하는 방법과 목적어 네. 구별하는 방법이 비슷한지만 다른데가 하나 있죠. 어디가 달라요? 자연스러운 단어 그렇죠. 명사는... 어 명사는 붙여봤을 때 자연스러운 단어가 명사이고 목적어는 해석했을, 해석했을 때 눌른 덩어리고 이거죠. 응. 그래서 그 명사가 목적어이기도 하고 목적어가 명사이기도 해. 요 응. <웃음> 그지 같은 말이죠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그서 이제 이러면서 이제 문법이 수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되게 재미가 없는 거야. 어, 명사, 명사라고 했다가 갑자기 목적어라고 했다가 그죠? <웃음> <웃음> 자봐 선생님이 아까 전에 우리 수업 시작할 때 쯤에